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리린으로 기절시키고 파우르로잡고 이런 기회를 어...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선발직기 그 위에서 어! 어! 네, 야, 야 진짜 쉬운데요? 네 어, 쉬웠어요. 네. 아니 네, 결국에는 쉬우네. 지금 물박 물게 물 선수가 서무호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 옆에서 지키고 있던 각성기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체력만 어느 정도 빼놓고 지금 워로도 심내 선수만 지금 면 되거든요. 네. 아 선수 아직 안쓰러졌어 그렇게요. 실기로살있네요 <웃음> 예. 아, 예. 예. 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트. 자, 그래도 강철 멘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신초를오 <목소리> 어, 그 <오픈다, 오픈다. 목소리> 어, 오히려 기도겨 선수가 묶다가 할수 있는데요. 오, 네. 많이 네. 링키잘 버텼어요. 네. 신내 선수 나올 때까지 잘버텨기한 제한 당겼죠. 자, 금강창은 가장 어? 있는 오, 상황. 9개. 체성잘 썼습니다 네. 어, 하지만 다 빠졌고요 예, 체력이 예, 데미지 감소를 어느 정도 썼는지 잘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자, 잡기에는 만만치 않은 체력이라서 아, 강철 멘탈 약간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지금 자, 워로드는 못 깎는다 그러니까 그러게 어, 자, 일단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7초, 6초, 5초 자, 이거는... 워로드는 네.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네, 알습니다 시간이... 아 됩니다. 6대 4.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어이 서머너를 물기 위해서 뭔가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쉼네 워로드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본인들이 코너에 갇히면서 약간 좀 진영 자체가 안 좋았었거든요. 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워로드의 존재가 어, 뭔가 재평가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됩니다. 시작. 어, 와. 파멸파. 구웅구웅! 구웅, 각성기! 네. 아, 시작! 그냥 게 갑니다! 시작! 자, 또껑가또 또 자, 그리고 여기계 무거권 아... 덮어지고요! 오히려 지금 각성기를 이제 먼저 좀 칼을 꺼내들었던 건 강철메탈팀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체력 상황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캐논도 그게... 지금 뭐 데미지 들어가면서 지금 무심시했죠? 스트 캐논이 야 살벌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지금또 피했고요. <웃음> 결국 피토션을 네. 먼저 끊어내네요. <웃음> 아 뭔가 진영 자체가 와, 거야, 와 갈고리 대시저 갈고리가 지금 1라운드보다 지금 더 백발백중인데요 아프게 들어갑니다 아프게 네. 들어가요 그냥 잡히면 지금 그렇게 인식을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재앙 선수가 잡... 썸버목까지는 네. 예 제거를 해줍니다 박성길! 제로공 선수도 위험하죠 네. 급해져서 본인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타겟팅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어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번, 버티나요? 체력선순으로 10초 5대3 자5대 아 5대 4. 여러분 아 끼겨 끼겨 네. 끼겨 댕검 자 5대4 근데 1점 실버 폭태원 이대로 아이고 하나 더아 마무리 자 지금 아 보면 어 역시나 이번에도 서머너의들 그냥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실버폰테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뒤를 잘 부었습니다.